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 예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셨어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자 많은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놀랐어요 저 사람은 어떤 지혜를 받았기에 저런 기적들을 행하지? 어디 사람이야? 저 사람 그목수 아니야? 어머니는 말이야 형제들을 야보고, 욥세, 유단, 시몬이고 그의 누이들도다이동네 살고 있어 아니 그럼 우리 동네 사람이란 말이야? 저 예수 내가 좀 알지 꼬맹이 어릴 때부터 봤다고 아 맞네 맞네 그목순의 아들? 에이 그럼 뭐 대단하진 않겠네 그만 가세 사람들은 좀처럼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 예언자라도 자기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많은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아픈 사람 몇 사람에게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다른 기적은 생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여러 마을에 들어 다니시며 가르치시다가 열두 제자를 부르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둘씩 짝을 지어 내가 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오세요. 예수님, 저희가 악령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죠? 예수님, 예수님처럼 악령을 쫓아낼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내가 여러분에게 악령을 제어할 능력을 줄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할까요? 며칠 동안 다니려면 짐이꽤 되겠는데요?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먹을 것도, 가방도, 돈도 지니지 말며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을 그대로 신고 속옷도 더 챙기지 마세요. 네? 그럼 어떻게 먹고자고 하죠? 어떤 집에 들어가면 그 고장을 떠나기까지그 집에 머물러 있으세요. 사람들이 저희를 오. 받아줄까요? 예수님을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희라고 환영할까요? 여러분을 환영하지 않거나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는 마을이 있거든 그것을 떠나면서 반에 묻은 문제를 털어버리세요. 그들에게 경고의 표시가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수 주자는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치며 마귀들을 많이 쫓아내고 기름을 발라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